Mi-sul-leng Mi-sul-leng is o s o u l a r music in k o r a y Hello, my name is t i s h a I'm from New York. Uh, I'm b e n I'm also from New York. Hello, my name is Yeun-yu. w h a v e y o u b e e n in k o r e a l Three weeks. Twelve hours. And have you tried any Korean drinks? Yeah. i had some too. 네, 네,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의 전통주들을 시음해볼 건데요. 오늘 시음해볼 술은? 짜잔! 감사! 감사? 어디 거예요? 용인에 있는 샘 양조장에서 네. 온 술이네요. 술샘. 술샘. 살균 양조에? 약주. 약주약주라는게 되게. 약이다. 약이 <웃음> <딱. 웃음> 감사, 블루. 어... 살균된 느낌. 저희가 그럼 다른 색도 있나요? 이게 블루와 화이트가 있나? 그런데 이제 이건 살균 약주고요 이거는 살균이 아니라서 네. 그래도 살균 더 오래 보관 가능하다고 하니까 1년까지 가능하죠? 네 그러면은 감사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 받으시고요 네. 아게 식초같이 생겼네 All right, I'm drinking a <laughs> nice l h i <since> s <laughs> is straight olive oil, yeah Oh, it's a i n f i l you k h o w You don't k e it? It's a little bit Are we taking shots? Are we taking shots? This is a big shot Yeah Oh, yeah! i b g o t r g h t i t a big shot, r e g h i t a big shot, r i h What in Korea? c h e e Down up! Oh, that's not bad That's pretty easy That's not bad at all Oh, s a lot h e t t e r than o 와, 음. 되게 달다 되게 부드럽네 음. 이거 그냥 한 4도라고 해도 믿겠는데요? h a n o Like... 6 like 10 에탄올 함량 14% 14%? Oh, I r n t h a t for sure I could accidentally get wrapped on that I could just drink that out of like a juice box <laughs> <style. laughs> 그쌀 단맛이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음. 알코올을 음. 부들부들하게. 뭔가 흥미로 마시면 되게 이가 약간 탁취를 느낌 있잖아. 근데 아, 이렇듯이 아, 그런 아, 느낌 하나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이거 잘 마실 아, 수 아. 있을 마시면 여기 네. 따끈따끈하네요. <웃음> 좋네. <웃음> 내 스타일이네. 좀잖아요 술이. 맞아. 그죠 양반 느낌. <웃음> 어. <웃음> 어떤 음식이랑 어울릴 <웃음>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고기 생각나요. 저는 회랑도 맛있을 것같은데파워로 와요. 왜냐면 술이 되게 부드러워서 좀 기름지고 좀 생선 회가좀 어울릴 것같아지 할아버지 눈들 느낌? I would d r i n that watching t game Or like s e i d e a s Like burger, 혼술하게딱 좋은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맞아괜찮은데요깔끔하 맛있다. So for you guys, m very e l f s a y p r e s s u r e 맛있다. What's that? 맛있다. 미술래는 전주지니 짠. <웃음> <웃음> 미술래.